마땅 헤딩을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외로웠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엄청난 몰입의 힘을 경험했고 창업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아닌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승원입니다 창업 참 어렵다면 어렵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 단어입니다. 막상 다른 사람들이 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본인이 준비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20대 창업에서 성공적인 M&A 이루기까지 겪은 저의 경험을 공유하여 비교적 어린 나이에 창업을 꿈꾼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창업가였던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아버지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막연하지만 창업을 꿈꿔왔고 덕분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궁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캐나다 맥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 경험을 하던 와중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에 성공해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 개봉된 페이스북 창업자의 성공을 다룬 소셜네트워크란 영화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꿈만 꾸던 창업이 좀더 구체화되었고 나들 창업을 마냥 미루기보다는 페이스북 창업자처럼 지금 바로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관련 도서를 기본으로 해서 독학을 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학과 공부와 병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개발 학습 속도가 빠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까지만 마치고 일단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려면 일단 나 자신을 창업에 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놓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혹은 한국이 아닌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대만으로 떠나서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다니던 학교를 휴학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동의할 수가 없기에 부모님께는 대만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떠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교환학생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만에서 2년 동안 독학하여 글로벌이라는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혼자 개발하고 창업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니 자연스럽게 개발 공부와 창업에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외로웠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엄청난 몰입의 힘을 경험했고 창업은 비록 실패했지만 2년 동안 엄청난 양의 소프트웨어 개발 학습 그리고 창업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언젠간 창업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정말 창업을 하고 싶다면 완벽한 때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창업에 그냥 바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업에 대한 실험의 시간을 스스로 반드시 정하고 그 시간 동안 만큼은 창업에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드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정해진 실험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의 성과가 없다면 빠르게 실패하고 그 실패로 삭습하는 것 또한 사업가로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7월 만으로 22살이 되던 해에 글로벌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은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아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또 창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아닌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창업에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내가 좀더 익숙한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하는 알바관리 앱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파트타임을 할때 이런 앱을 썼던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마침 이런 앱이 없었다는 점에서 차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삶속 다양한 경험 안에 쉽게 흘려보내는 것들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번뜩하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과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프티의 초기 모델은 카페, 편의점 등의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이 매장에 잘 출근했는지, 정시에 퇴근했는지 등을 관리하고 이러한 출퇴근 기록들을 기반으로 파트타임 급여를 정산해주는 앱이었습니다. 제가 시프티를 처음 시작한 2016년만 해도 스마트폰 보급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다양한 앱들이 출시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알바 관리 앱도 없었고요. 여기에서 시장 기를 봤었습니다. 2016년 7월에 소상공인을 위한 알바관리 솔루션 개발을 시작했고 2016년 10월에 웹버전 출시, 2017년 1월에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에도 6개월 동안 모든 기획, 개발을 혼자 했는데 전에 2년 동안 혼자 개발한 경험이 있었다 보니 이번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솔루션을 출시하고 나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과연 성공하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앱을 앱스토에 어 올린 당일 다운로드한 사람은 5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말도 안 통하는 대만에서 혼자 상업하고 개발한 때에 비하면 별로 힘들지 않다고 느꼈으니까요. 대신 적극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자고 생각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시프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해 낮에는 사무실 근처 편의점,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시프티를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한 밤에는 이런 피드백들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2, 3개월 정도 하다 보니 비즈니스의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소프트웨어 시장이 성숙해지기 전이라 앱이라고 하면 무료로 사용하는 게 당연했었습니다. 또한 큰 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분들에게 월 몇만원도 생각보다 큰 돈이라는 것을 깨달았었죠. 그래서 출시 후 3개월 만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바관리 솔루션이 아닌 기업을 위한 근태관리 솔루션으로 피봇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근태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었고 운 좋게도 저희 회사는 여러 입소문을 통해서 대형기업을 유착이 되었습니다. 기존 알바 관리 솔루션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매점의 출퇴근 관리부터 급여정산에 이르는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기업 근태 관리 솔루션은 근태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시프티를 통해 제공하는 데에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단순 출퇴근 관리, 급여정산을 넘어서 근무 스케줄 관리, 휴가 관리, 그리고 연장 근무, 휴일공의 신청 등과 같은 전제결제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근태 관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근태관리의 경우 기업마다 근로제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는 맞춤 설정이 가능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프티에서는 시프티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기업 특성에 맞게끔 맞춤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출퇴근을 찍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프티 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기업들을 여러 유치하긴 했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익화로는 연결되기 전이었습니다. 2017년 말 당시에 사무실 월세는 2개월 지나 밀린 상태였고 법인 통장에는 13만 원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창업이된 후회도 있을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처럼 정말 심적으로 많은 압박감이 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업이 있어서 오는참 중요한 변수인데 오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당시에 스타트업 생태계 혹은 투자 유치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고객에 집중했고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열심히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우연한 좋은 기회로 투자를 받게 되었고 이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프티 영업팀장이 한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있어서 영업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명함을 나눠주다가 당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신 임정욱 대표님께도 명함을 드렸습니다. 임정욱 대표님께서는 시프티를 매우 흥미롭게 보시면서 본인 페이스북에 시프티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서 다음 커뮤니케이션 공동 창업자이셨던 메시 벤젤 씨 이태근 대표님이 메일로 미팅 요청을 주셨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시프티의 첫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반 이상은 운이라고 하는데, 첫 투자만큼은 많은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나 VC 생태계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제가 역으로 투자 제안을 받으면서 첫 투자를 받았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다가오는 운을 잡는 것 또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경 대표님께서 시프티 투자신 이후로 시장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기획력과 실행력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프티 첫 투자를 받은 이후 채용도 활발히 하면서 임직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던 와중에 회사 성장에 변곡점 역할을 해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인데요. 당시 과도한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장근무에 대한 철저한 수당지급 그리고 일주일 근무 가능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5 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모든 회사가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근태관리 솔루션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기업을 상대로 근태관리 솔루션을 제공했었던 저희 회사는 이때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에 10억 원가량의 두 번째 시드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는 운이 많이 중요했었다면 두 번째 투자는 이미 시프티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여서 비교적 쉽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이후 매셔변벤젤 씨의 도움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빠르게 눈을 떴었고 다음 투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IR을 진행해서 1개월 만에 투자를 지를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비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회사가 잘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자를 역제한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즈니스이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회사는 비즈니스를 잘 하는 회사이기에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또 단순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 맞게끔 원격근무와 재택근무에서도 상위 가능한 솔루션으로 빠르게 개선을 한 곳입니다. 이렇게 발빠른 대응 덕분에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수요에 모두 잘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두세 배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했던 환경과 다르게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새로운 환경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다시 한번 찾는 용기와 결단력은 창업가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2018년 두 차례의 시드 투자 이후 손익분기를 빠르게 넘으면서 시프티는 성장과 이익을 모두 잡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근태관리 솔루션 브랜드에서 인력관리 솔루션으로 브랜드를 확장하였고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도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는 로서 잘하고 있었지만 해외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서로 잘 연동되어 큰 시너지를 내며 시장 자체를 키우는 반면 한국 시장은 아직도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서로 연동되지 않아 시너지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1년 11월 국내 굴지의 클라우드 솔루션 상장사와 그모회사인 사모펀드에서 한국 비트비사스 생태계를 재편해보자며 매우 적극적으로 전략적 M&A를 제안했고, 우리가 혼자서 하려면 3, 4년이 걸릴 일을 여기와 함께라면 3, 4개월 만에 할수 있다고 확신이 들어 M&A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생태계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비트비사스들끼리의 협력, 그리고 얼라이언스가 이미 트렌드가 되어 있었고 저 또한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프렉스 캐피탈과 비즈니스 온으로부터 국내 굴지의 B2B 사스들과 함께 생태계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비록 재무적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더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전략적 M&A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나며 2022년 2월에 시프티 주식의 일부를비진니에서 인수하는 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M&A는 상장사와 진행하던 M&A였기 때문에 극비리에 진행될 필요가 있었고 법률, 재무, 기술, 전략실사를 모두 저 혼자 대응했었습니다. 시프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2개월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한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를 M&A까지 이끌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지 M&A만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현 회사의 상황과 타회사의 정보, 그리고 시장에서의 시프티 입지 등을 미리미리 조사하여 알아두는 것이 언젠가 회사 성장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대표로서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준비하고 시간 투자를 해야 언제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2월에 시작된 M&A 절차는 2022년 2월인 3개월 만에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66%를 450억 회사 가치로 하여 전략적으로 인수하게 된 곳입니다. 창업 후만 5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트업 혼자로서는 하지 못할 일들을 모 회사와 함께 빠르게 달성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크고 작은 결정을 했지만 M&A 결정은 창업하면서 했던 결정 중에 가장 중요했고 또한 자랑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M&A 이후 시프티는 더욱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올해 영업이익 20억, 내년 영업이익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해외 진출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업을 할 분은 어떤 상황이든 창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릴수록 기회 비용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업 과정은 정말 힘들고 외로우며 고난의 연속이란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삶에서 할수 있는 것중 가장 힘든 것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에도 정말 꼭 하고 싶다면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바로 창업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창업을 위한 학습은 창업을 통해서만 할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똑똑하고 학습이 빠르며 실행력이 좋다면 다른 준비는 필요 없을 겁니다. 창업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도 빠른 방법입니다. 한번 창업을 해보면 내가 창업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크게 성공한 분들은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는데 전에 일을 훨씬 뛰어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분들의 경우 힘듦에 대한 인계점이 높아 정말 힘든 시기에도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모두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게 대면에서의 홀로 창업했던 인연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마냥 떨쳐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창업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정도쯤은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되뇌면서 극복할 그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